단무스에다가 담무스, 좀 밑줄을 그으세요. 단무스 그 다음에 다나가 뭐지요? 하늘 왕우 하늘 여신 같은 말입니다. 하늘 왕우 하늘 여신에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거기다또 하늘 왕우와 단무스를 밑줄 그으세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제가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늘 여신이나 마리아 그리스 로마의 제우스신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 그 어느 것도 우상들로서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무지하거나, 함으로를 무지하거나로 바꾸세요. 무지하거나, 무지하거나 미혹을 받아서 자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이유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무지, 몰라서. 두 번째는 악령의 미혹을 받아서 자그 다음에 악령의 얼무에 빠지기 때문이다. 한번 여기에 잡히면 빠져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어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거기다 밑줄을 보세요 악령을 예비하고 잡신을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법이에요 그건. 그래서 건그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서 빠져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어자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지 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써진 사람과 금수와 벌어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종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우상을 섬지를 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요? 버려버린 것이다 하나님 버려버린 것이다 아주 무서운 심판이지요? 거기 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경배와 찬양받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을 도어 완성의 날, 안식의 날, 거룩한 날, 축복의 날로 구별하여 영원한 표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셨다 자, 제7일 안식일이 이제 나중에는 주일 로 바뀌는데 정신은 똑같아요 자, 첫째가 무슨 날? 완성의 날 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론을쉴수 있는 아무나 다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일을 마치고 쉬는 날이라 그 말이죠. 완성의 날. 자, 그날은 또 안식에 쉬는 날이지요. 안식의 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날로 거룩한 날. 자, 이 주일날과 안식일은 누구 날입니까? 내 날이 아니고 엿새 동안은 내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을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 거룩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날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뭡니까? 축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수주의라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요. 그날 장사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 지 채우세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성수주의라면 축복의 날로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시일의 여섯 가지 원리가 몇 가지 원리가 주일날도 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어, 첫날 어, 어,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했는데 신약시대에서는 첫날을 어, 주일날로 주님의 날로 자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 했지만 은 성부의 날로 했지만 은 성자의 날 주님의 날로 이렇게 바꿔서 그 정신은 똑같아요 완성의 날 안식의 날 어, 거룩한 주님의 날 그리고 축복의 날로 구별하여 영원한 표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훈련을 그 주일날 받게 하시고 그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예배 날을 새롭게 회복하여 첫째 날 주일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게 하셨다. 그러나 예배라는 이름으로 들여지기는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이나 아덴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도 예배하는 경우가 있고 가인처럼 예배를 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탄식하셨다. 곧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발을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정 여기는 바요 월상과 안식일과 대해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해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권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곤해 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166페이지에 우위만 읽고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를 보고 즐기며 스스로 만족하는 연극도 아니고 사람끼리 교제하는 동창이나 친선모임도 아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엄청난 일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관이 잘못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참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이라라고 말씀하셨다.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그런데 그 잡신들이 예배 드리는 데 대해서 그 신중에 담모스라는 신이 나오죠. 어, 성경에 어, 에스겔서 8장 14절에 담모스 신이 한번 나옵니다. 어, 이 여신에게 이게 아기 여신이에요. 아기 아기 신인데 아, 여신이 아니고 아기 신인데 이 담모스 신에게 애국하며 어, 아주 제사드린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또 한울왕후를 이스라엘나라가 망할 때 섬겼다. 한울왕후 이게 이제 이 전통이 있어요 어, 여러분 성경에 어, 최초로 어, 어떤 그 어, 국가 체제를 갖추어서 왕처럼 행사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니무롯 니무롯 이거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니무롯인데 이 니무롯은 어, 최초로 그, 이제 그 단일 예, 정치 체질을 만들어 가지고 남을 뭐 침략하고 공격하면서 나라도 만들었다는 사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부인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인 이름 혹시 아세요? 예. 세라미라스. 세라, 세라, 아, 세라. 세라디무스 세라 미라스 세라 세라 세라 세라디무스 세라 디무스는 아니고 세라미라스 아, 세라미라스, 세라미라스. 예, 세라미라스라는 여자입니다. 어, 세미라 i r a s e 라 i r a 는 e m i r a s e 데이니브 s e 자기가 정 s 를 하기 위해서 신적인 역할을 했어 i r a Semira, Semira, Semira, Semira, s e m 면 자기가 e m i r a s 있고 i r a s e m 있다 이렇게 하 i 면 안되니까 로마 황제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어,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어, 이 사람이 최초로 r a Semira, Semira, s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바벨탑을 쌓는 일 아시죠? 이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아스로드 침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 부인이 어떻게냐면 이무롯이 죽었는데 어, 이 사람이 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아이가 는구냐면단모스예요단모스 담무스요? 아이가 누구예요? 담무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냐면 아, 어, 근데 이 아이가 니므로스의 애이 죽은 다음에 나 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소속이 분명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이 여자가 불륜으로 난 아이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냐면 아, 어, 자기의 세력 자기가 정권을 그대로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데요. 죽은 것이 아니고 요 자기가 난 아이로 환생해서 태, 환생해서 태났다. 그래서 아, 아이 아이를 안고 이런 어, 신상을 만들도록 했어요. 신상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이게 하는 그 신상을 곳곳에 다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게 하늘로 파한 거예요. 자기는 이 사람은 올라가서 어, 이제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모로 태나서 다시요 환생했어요 아이로 태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 이 사람은 어, 한울의 신이고, 자기는 이 사람을, 어, 안고 있는 이 사람의 어머니, 한울 황후가 된, 한울, 한울, 한울 모여, 황우. 또, 한울 신, 한울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미와 아들의 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곳곳에 다 만들었는데, 이 신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중국서도 나오고, 아프리카서도 나오고, 지금 고대에 이 신이, 신상이 많이 나와요, 지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후에 자기가 이렇게 에,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그래서 부족처럼 그런 조그만 어, 어머니가 아들 안고 있는 요 신이 저주를 어, 저가한다 그리고 요 어, 신은 뭐가 되냐면 태양이 됐다고 했어요. 임으로 죽어서 뭐가 됐어요? 태양. 태양이 돼가지고 영혼이 비친다.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면서 실제로 태양신이 어린 아이로 다시 왔다. 내가 안고 있는 이 아이는 신이다. 그 그렇게 이제 감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이 아이를 신처럼 섬기게 하고 그런 동상을 만들어서 뭐 이제 하게 했는데 이것이 아주 뿌리가 오래가요, 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이런 신보 뭐 섬겼는데 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단무스와 이 신을 섬기 환율 황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오재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신을 섬겨야 우리가 살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를 우리에게 낚시는 저주를 막는다 그랬는데 실제는 이거 섬겨가지고 망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아그 어, 다음에 이 신이 이제 뭐 나라가 바뀌면 또다이 신이 계속 섬기는 이런 부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계속 되어다가 이 신이 바벨로를 점령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의 주신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의.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어, 전쟁터에 나가나 뭐하면 은이 신을 한올 왕으로 섬기면서 단모스를그 어, 신을 어, 아, 어, 어미가 아기를 남고 있는 이 신을 부족처럼 가지고 다니면 은 전쟁과 안에서 다 수호신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벨론에서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이 신이. 이게 그래서 어, 이 신이 뭐라는 나중에는 어 이제 어, 근대 세대는 바벨론 신으로 되버 있어요. 어느 나라 신? 바벨론 나라 신으로요. 바벨론 나라, 바벨론, 바벨론 신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어, 로마 있잖아요. 로마, 어,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점령하고 군인들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군인들이 전쟁터 나갈 때이 신상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정부에는 국가에서는 어 제우수신이나 이런 걸 섬기는데 이런 걸 섬기는데 잡신이 많아요. 로마는 전쟁을 많이 하니까 그래 뭐그 군사들 대부분은 뭐를 성희합이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욕을 부족들 을 가지고 나고 자기끼리는 욕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딱 알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뭐를 했지요? 기독교를 박해를 했지요. 기독교를 박해를 한, 했는데 그러다가 콘스탄티니 콘스탄틴 콘스탄틴 자, 누구가? 콘스탄틴. 콘스탄틴 대제가 이 사람이 다른 적들을 다 물리치고 경쟁자를 물리치고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될때 꿈에 십자가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통일을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어, 이 적들이 다 신을 가지고 나와요. 다른 나라가 싸울 때 신의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이 강하다. 그 전쟁에 자기 적들하고 싸울 때 십자가 군기를 들고 나갔는데 이겼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이 우리를 돕는다. 그럼 십자가 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기독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를 그치고 예수 밑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콘스타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공인, 공인,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서 죽이지 말고 그냥 예수 밑으로 내비로 돌아, 자유를 줘라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어, 그 다음에 이 콘스탄틴 다음에 대오도시 황제라는 사람이 국교로 삼아버레 이걸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할 때에 요걸 만들 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어, 기독교를 딱 하나로 해버리면 반대가 있잖아요 이를 들어서 이런 거 섬기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군사들은 대부분이 뭐를 섬겨요? 군인들은 요걸 섬기고 부족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요걸 기독교하고 요거 바벨론 종교의 요걸 세라미스와 단무스를 기독교하고 짬뽕으로 하는 거예요. 혼합종교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 바벨론 어, 바벨론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기독교하고 합해요. 이걸. 혼합 혼합을 해가지고 뭘 만들냐면 천주교를 만들어내요. 천주교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알았었죠? 혼합종교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이때의 제후수신을 섬기고 하는 뭐가 냐면 어... 그,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신전에서 여자들은 이, 일하는 여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뭐 올림픽 뭐, 뭐 이렇게 하는 거리게 신전을이오지만그다 모를 입었어요. 신옷을 입잖아요. 신옷 여자들이 다 여기서 일하는 여자들이 신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전에 많은 거예요, 아주. 그런데 이거 신전이 아주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다 예수 믿고 우리 국교가 기독교다라고 해 버리니까 다 이제 누구든지 로마 백성이면 다 뭐예요? 다기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각종 종교의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 이름으로 바꿔 사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해서 하나로 만들 때에 아, 우선 요 세미라미스를 세미라미스예요. 세, 음, 세미라미스 세 요. 여신 있잖아요. 요것을 마리아로 바꿔 놨어요. 마리아로. 기독교에 마리아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고대로 성기는거 이제 사실은 속은 누구예요? 세미라미스예요. 이저 로마 병사들이 믿고 있는 세미라미스고 그다음에 요 단무스 아들은 뭐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 단무스, 단무스 요것은 예수로 바꿔요. 그래서 천지극 하 어디든지 예수가 아니고 어린애에서 어린애에서 마리아가 안고 있는 거지요? 아, 고어 고걸 해가지고 이미지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성계교에 있는 것은 요거다 이렇게 다 바꿔놔가지고 다 이걸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잡으로 만들었는데 이것, 이게 특징이 뭐예요? 혼합정교예요. 혼합정교. 아셨죠? 아 그래서 어, 이제 실제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가 아니고 어, 그리고 여기 실제 예수가 아니고 이것은 원래 뿌리는 바벨론에서 나온 바벨론 이전에 어디서 나왔어요? 아, 여기에 짐으로 단테서 나온거지요. 짐으로 부인한테 나온거예요. 그래서 세미라미스와 단모스를 섬기는 것인데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냐면 요새는 어, 예수가 태양신이처럼 이제 신이 제상신나오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 예수가 하나님이면 누구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그렇죠?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누구로 섬겨요? 하나님의 어머니로 해가지고, 그치?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로 하면은 누가 높아요? <웃음> 어머니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야, 누구 이렇게 저 지옥 보내지 말고 내말 듣고 그 사람 용서고 해줘. 이 어머니가 명령하면. 어머니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어디냐 그거지요. 그게 이제 천지계 구원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리하고 예수가 아니고 원뿌리는 누구예요? 세미라미스와 어, 단무스예요. 단무스. 어, 그러니까 분리로 난 아기를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가 청, 통치를 하면 여자니까 무시해 버리잖아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우리 남편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여기서 나한테 이렇게 대설지 말라. 막 이렇게 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데 이것을 찾아가지고 역사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히슬록 학자예요. 히슬록 박사님이 이것뿌리를 다펼쳐가연결 해가지고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책을 냈어요. 여러분 그책 한번 보시면 참재밌을 거예요. 근데 요새 천지계에서 우리는 잘 보세요. 성부, 성부, 성자, 성자, 성령. 이게 삼일체를 위 믿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어, 모든 것을 만드신 참 하나님이세요. 절대 자 있어요. 근데요 안에 인간이나 피조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 성부가 계시고 성부에서 예수 성자가 나왔고 어, 성자의 어, 어, 성자는 의성자 하나님이고 성자의 누구예요? 어, 어머니는 마리아.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후일체예요. 신이 성부 성자 성령하고 성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사후일체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워낙 심해가지고 그 다음 발표를 못했어요. 근데 발표한지가 얼마 됐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발표해버렸어요. <웃음>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그 앞에 종교나 있지요? 거기 읽어보시면 잘 설명을 해놨어요. 어, 그래서 우리 어, 이게 천주교와 기독교는 천주교는 뭐예요? 종교, 인간이 만드는, 누가 만들었어요? 콘스탄틴 네. 대제가 몇 년에 만들었을까요? 313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교가 된 것은 392년이거든요. 392년인데 요새 어, 어,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막 폭발적으로 인기인데 어, 댄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음, 사이비 어, 소설가가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건 뭐라고요? 소설이에요 소설 어, 역사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게 세 개를 지금 강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애들이 다 그거 다 알고 다 배우고 다 해요 지들지리막책 읽고 다 하고 애들이 교회나 와가지고요 이 교회를 잘 믿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요새 막 난리가 한국인랑 한국말로 번역돼가지고 좀난리야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 TV 막 토론도 토론도 하고 어, M, 저 미국 TV 뭔가요? 거기서 이게 기독교가 역사가 진실이냐 막 토론하고 지금 난리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다빈치 코드라는 책의 내용이 뭐예요? 이 마리아 있잖아요. 어, 마리아하고 어, 막달라 마리아 있죠.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하고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어, 그 다음에 예수, 청년 예수하고 어, 서로 연애를 했다 그 말이에요. 불륜관계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어? 그래서 사랑하고 결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하고 애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애. 애를 낳았어요. 어,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이 아니고 그냥 보통 인간이 좀 똑똑하고 어,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둘이 동네에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를, 애를 낳았는데 기독교에서 기독교 교회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325년, 325년에 325년에 기독교 그때 기독교는 뭐예천지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콘스탄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콘스탄테 대제가 325년에는 니케아 회의라는 회를 하거든요 니케아 다 같이 니케아 니케아 이제 세계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해요. 근데 그게 니케아 총회라는 총회를 한번 해요. 다 같이 니케아 총회. 니케아 총회. 몇 년에요? 325년에 325 325. 니케아 총회를 할 때에, 이때 이단 하나를 아, 하나를 정죄를 정죄를 해요. 근데 그 정죄하는 사람이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인간이다 그냥 인간일 뿐이고 가짜 신이다. 그런데 아, 그 말이 맞다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몇 년에요? 325년에 그래서 예수는 신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네했던 그래 가정살 인간이었는데. 니케아이에서 신으로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고, 어 그래 가지고 결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조작해서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냐? 콘스탄틴 대제와 어 이게 교회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만들었다. 그리 사실은 인간이고 신이 아닌데 신으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성경이 만드는 성경이 예수의 신격화를 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짜고. 성경이 가짜고 그다음에 아, 예수 예수 신성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게 이게 가짜다. 그래서였다 역사까지만 이렇게 쓰잖아요. 320년 막 역사까지 나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모르잖아요. 성경도 모르니까 이걸 다다증인가. 이게 가짜거나 이게 만들었거나 이렇게 가지 지금 막 그냥 막 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능력을 부인해 버리고 신성을 부인해 버리고 성경을 믿을 수 조작해서 만든 거다. 그 요거를 주장하는 책이 뭐라고요? 다빈치, 다빈치 코드. 근데 애들이 다뭘 읽고 있다고요? 이걸 읽고 기독교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다빈치 코드는 우리가 역사를 알면 잘 보세요. 아아 니케아 아, 에해서이 단어로 이걸 주장한 사람이 쫓겨난 것은 몇 년이에요? 3 2 5 년이에요. 근데 325년 전에 전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이나 성경이 다한1 0 0년대다 만들어지거든요. 다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그러면 한 2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의 성도들은 다. 그죠그 다음에 기독교 요, 요걸 유산이 만든 것은 몇 년이에요? 310년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찬한 것은 3 0년대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최초로 어, 책을 쓴 것이 몇년 되냐면 약5 0년대에 성경을 기록했어요. 50년대. 근데 이때 이미 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 듣고 다녀서 이미 성경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이사람이 실수가 뭐예요? 325년 이때 성경을 가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역사에 무식한거지요. 그 다음에 예수의 신성이 이때 인간 예수 신성이 이때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놨다.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 이미 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역사 어, 저 프랑스 왕족 있잖아요, 프랑스 왕족. 현재 그 프랑스 전통적으로 프랑스 왕족이 무슨 왕족? 프랑스 왕족이 요걸 어요 어린 아이를 몰래 숨겨가지고 키웠는데 그게 프랑스 왕족이 됐다고 말이에요. 네? 프랑스 왕족. <웃음> 예수님이 불륜 관계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걸 이제 숨겨서 몰래 키웠는데. 누가 키웠어요? 요 사람들이 이제 어이제 업적이 인간적으로 업적이 위해서 애도 아낳나다리 키우기 위해서 몰래 감춰서 키워 가지고 어 거기서 자손이 번져 가지고 뭐가 됐다? 프랑스 왕족이 됐다. 그래서 그걸 역사로 만들어고 쓰니까 어 이게 막 진천 줄 알지요. 막너 쓰레기로 막 넘어 가거고요 여러분 아셨죠? 다빈치 코드가 뭘 주장한지 아셨죠? 그게 근데 그거를요. 이거 반대 이론을 누가 얘기를 못 해요. 애설지음악서만막 막 번정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또 질문하면 아 선생님, 선생님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다빈치 코드에 대해서 애들이 물으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선생님, 네. 그래요 네. 그냥 읽는 사람 은 소설인 줄 아아요. 소설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그거는 우리 기록인들은 사실 만든게요. 음. 그책 출판사에서 자기네 그책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슈를 만들었다고 아, 그러니까 말하거든요. 그게 먼저 나 갔죠? 그러니까 <웃음>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안 믿는 사람은 소설 읽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요. 어떤 역사의 근거를 대버리잖아요 프랑스 왕족의 뿌리를 막그걸 뭐 추적해 가지고 뭐 했다고 또 광고도 막 홍보도 받고 막, 막그 그게 막 퍼지는 거예요. 막 책을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해버리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영역인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게 주세가 뭔가를 알아라 그말이죠 역사 조금만 알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다 폴로 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어 지금 우 이제 에, 그래서 이제 맞추십시다 몇초 정도 있어? <웃음> 자 다빈치 코드 하셨죠? 예수님을 어,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어, 조작한 거다 그다음에 성경이 진실이 아니고 조작해서 기독교로 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프랑스족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어, 자손이다. 이제 고개 출장하는 게 이제 다빈치 코드인데 어,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325년 니케아 어, 종교회가 325년 그 이전에 다 이미 성경도 만들어졌고 어, 성경도 이미 됐고 모든 그리스도인 초대교인들은 어,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다는 거지요. 자 그다음에 1 6 6페이지에 예배 의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예배 이게 틀렸네요, 그렇죠? 하나님 예배지요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한 예배 여러분 구약에서는 단지 제 재물을 죽여서만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아니고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수를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예수 통한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양잡고 소잡고 가지고 그 제물을 안 드리잖아요. 피안 흘리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만성하시고 흘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 167페이지에 어1 6 8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를 못해 죄인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제물을 잡아 피를 대신하고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했어요. 근데 신약에는요. 예수의 보혈로 만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하고 구약은 육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예수 보혈 피의 영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직접 만나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만난다. 소작구 양잡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 한번그피 흘리시면 영원한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 예수 없이는 우리는 만나지 못해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예배를 예배 등한 것은 성령의 역사다. 여기서 성령 역사의 예배 168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생활 예배라는 게 있어요. 생활 예배. 거기는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생활 예배가 뭔지 시작. 정기적으로 드리는 공동체의 주일 예배나 또는 가정 예배만 아니, 예배가 아니다. 이것은 모이는 예배지만 흩어지는 예배로서.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인 헌신의 생활을 도리는 예배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지식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가정예배도 예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헌신과 봉사하고 찬양하는 건 모든 게 예배인 거예요 아셨죠? 찬양도 뭐예요? 예배 기도하는 것도 예배 그 다음에 이렇게 부엌에서 좀 이렇게 남모르게 헌신과 봉사 숨어서 일해요. 구제하는 것다 그게 다 예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나를 헌신해서 드리는 것은 전부 다 예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이전에는 어,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짐승자가 드렸잖아요. 근데 나를 희생해서 드리는 것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 이거 다산재물 드리는 산예배인데 생활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거지. 근지 예배주일에 한번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삶 자체가 예배다 여러분 찬송도 예배 헌신도 예배 어, 또 기도도 예배 여기에 우리가 약해요 자, 그래서 또삼하는 예배인데 어, 사모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인격자인데, 인격자는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사랑하고, 삶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감격적인 마음이 우리가 없다 이거죠. 주일 기다리, 아유, 우리 주일 기다리게 빨리 돌아왔는가?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사모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두 가지 결과가 따른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며 영어롭게 되신다. 하나님은 또한 기쁨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축복을 받는다. 예배자의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상호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말씀지도 찬송 감사 예물 성도의 교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소원을 나리며 산성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감사 믿음 헌신의 표현으로 예물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풍성하게 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다. 그리하여 예배의 결과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속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는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만나서 뭐예요? 사랑의 교제를하는 건데 여러분 어, 어, 내가 어,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헤어져 보면 알아요 자꾸 만나고 싶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는 연애인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죠 금방 바로 또 바로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요.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같으면 어, 정말 사랑을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 예배는 사랑의 만남이다. 어, 만나지 못하면 예배라고 할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예수님. 예, 예수의 피. 그걸 주시면서 우리를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오늘 예배까지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아이 생각하셔서 다음 시간에 우리 질문을 하시고요. 우리 속목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고 참 참으로 좋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었는지 죽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귀한 환경조건 마련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여러 간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사오나 공부하는 동안에 성님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음을 아, 배울, 수 있겠, 배울 수 있고 또 깨달음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은 마지막 아, 오늘 시간의 마지막 시간이나 아버지 하나님 집에 가는 동안에나또 삽속에서도 오늘 배운 이 말씀들이 늘 가슴 속에서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에 종신 봉사할 수 있는 제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렐리.